가정법 아이유 공식을 쓸게요 아이유시 플러스 뭐 나오니 뭐 나오니 헐 공식을 쓴다니까 아이유시 플러스 뭐 가정법 대박 가정법 하나는 뭐 과거 틀을 잡아야, 잡아야 될거 아니야 하나가 더 나와요 뭐 나올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알류 불랙이못 나와. 그러니까 내가 기본형으로 일단 가정법과거하고 과거할 꼭 알아두란 이유가 이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그두 가지 형태. 자 번호 다아 달아. 번호 다도 돼요. 1 2 이렇게. 자 그럼 너희는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야 된다고. 이건 가정법일까요? 아닐까요? 아유씨는. 이직설법이에요 어, 헷갈려요. 아유씨 가정법은 위시부터가 가정법인 줄 알아. 헐. 아니야. 여기가 가정법이야. 여기가. 여기만 가정법인 거야. 여기만 가정법인 거야. 이건 직설법이야. 어떻게 알아? 바꿔보면 알아. 직설법으로.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한다고. 자, 바꿔봐. 아유, 위시는 뭘로 바뀌어? 아 IM 소리가 바뀌잖아. 시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시제가왜 바뀌어? 여기 그대로인데. 표현만 바뀐 거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IM시라는 직설법이 나오면 뭘 암시하는 거냐면 뒤에 가정법이 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알겠어? 어, 어 이거야. 해야 다고그 다음에 IM 소리가 오면 무조건 뒤에는 뭐가 올 거라는 거? 직설법이 올 거라는 걸꼭알아야 돼. 알겠지? 직설법 효과라는 거자 그럼 써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풀러스 합니다. 너희는 뭐야 공식을? 공식화 시킨 거지? 그지? 이게 가장 어 결국 확실한 공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고 이거 봐봐. 이거 봐이거만 알면 되잖아요. 지워. 다시 이게 어떻게 바뀌고 이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단조 없지 않아요. 왜? 봐봐. 단정법와 놓으니까 여기는 뭐야 직선법 현재, 뭐, 이선으로참 고맙긴 하지, 그치? 그래. 여기는, 자, 봐봐, 봐봐. 중요한 게, 일단 쓸게요. 무슨 거 같아, 여기? 직선법 현재 수업는면다 많이? 일단? 이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유가 더 중요하다. 여기 뭐라 그랬냐, 아까? 직선법이라 그랬아 직설법은 직이게직설법이고직설이니까직설 아는 방법은 뭐니? 어, 아는 방법 빨리 얘기해봐 누군가 시제가 같잖아 여기 현재 여기 현재 그렇지? 시제가 같잖아 여기 다시 써줄게요 과정법 과거가 나왔어 여기 어? 과거 알료구나 과거 알료가 나왔어 아이시나왜이아이소리로바뀐데여기 뭐가 나오겠니? 직설법 뭐? 어 과거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이게 <웃음> 이게 진리인형 애들은 또 생각은 나는데 나중에 진리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왜냐면 2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2기가 되면 완전히 팔이 가라돼요 자, 즉, 가정법 과거는 직속법 현재로, 가정법 과거는 직속법 과거로. 이렇게만 가면 너무 너무 좋죠.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 지금 아임 소리가 나오게 되면 가정법 과거였던 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하고 시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 자, 아, 이제게습니다 요게 더 중요해요. 시제가 요, 어, 요, M하고,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시제를 맞춰준다는 얘기야, 얘는. 그 다음에 가 과거에만 하면 바꿔줄 때 요와 얘하고 얘하고 시제를 맞춰주지 말라는 얘기야. 시제를 맞춰주지 말라는 얘기야. 시제를 안맞춰준다는 얘기는 다시 구현 설명하면 여기는 뭐가 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선시제. 시재. 앞선시제를 반드시 써주란 얘기야. 앞선시제. 현재니까 앞서 있어. 그래서 과거 나온 거야. 알겠니? 아, 어? 요걸 이해해야 된다고. 요걸. 자, 이거 봐봐. 이문 한번 봐. 아, 뭐해 볼까요?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으련만. 거기 어딘가 나와 있지 않아요? I wish. 아니다. 다시 쓴다. 짧게 가자.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좋으련만. 자, 이렇게 썼어. 이거 뭐니? 아이 c 플러스 모니? 가정법 과거지. 아이 c 플러스 가정법 과거. 이거 이해했니? 지금? 어, 가정법 과거라는 거 이해했죠? 왜? 얘가 과거잖아. 인치에 상관없이 워가 나왔잖아. 그지? 아까 가정법 과거할 때뭐 했었어? 가정법 과거에서 이프가 이끄는 조건절 속에 워가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동생 과거에 나왔잖아. 그 다음에 주절에는 59만 플러스 원형이 나왔잖아. 쇠이다나올 거야. 쇠이다 나올 수 있다고. 너희들이 착하지 마.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자,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들 빨리 봐봐. 월. 또는 뭐? 일반 동사의 과거야.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우9구만프로서 원형이 나와도 가정법 과거야. 주절 조건들을 다. 자, 이런 것들이 가정법 과거의 쉽지. 여기 어떻게 되어있냐? 여기, 여기. 얘, 예. 얘 예, 시계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 헤드 PP가 나오든지, 헤드 PP가 나오든지. 나오든지, 또! 불러봐. 자, 집중력 잃지 마. 헤드 플러스 PP가 나오든지. 또, 빨리. 59 5 9마 플러스 뭐가 나와요? 완료가 나온다고 랬잖아 조동생 과거형 플러스 완료. 그래서 과거 완료하냐. 태국 PP. 됐네. 이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돼. 어디가니 씨, 굴러네 글러, 자, 여기 봐. 다시. 그러면 얘가, 이거 봐봐, 이거 봐. 바꿔봐. 아이 s o r 를 바꿨어. 어떻게 바꾸는 거니? 원리가 중요해. I'm s o r r 여긴 가정법 아니라고 그랬잖아 시제 안 변한다고요 그대로 온다고요 직설법, 직설법이라고 그럼 아님 소비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직설법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가 뭐였어 가정법과거였어 이거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원리는 이거 이 진짜 원리야아주졸 주줄 동사와 같은 시제를 써면다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시제 얘 현재죠 현재고 같은 시제 써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해면돼 아예 m 이없어지 M 같은 시제 그다음에 가정법이니까 직설법 같고든요 당연히 긍정은 부정으로 게될거 아니야. 난 부자가 아니어서 유감이야. 이렇게 되어 지 선생님, 지 자, 그러면 이제 고난도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 밑에 예문을 먼저 쓸게요. 이봐봐 여기 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에 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면. 봐봐. 이렇게 나왔어. w 스 t 이렇게 썼어 그다음. 그 다음, 그다아그 I... 다음, 봐봐. 내가, w o r d rich. 얘들아, 이거 봐. 어떻게 바꿔줄래? 여기는 어떻게 바꿔주니? 겠 여기는 안 변한다 그랬잖아, 여기는. 이게 여기 시트니까 뭐가 돼? 원지 소리가 될거 아니야, 어지 소리. 맞지? 어. 그럼 여기는 뭐란 말이야? 만약에 2 0시0대로 한다면, 가족법폭합은 무조건 현재가 나와야 되는데, 직설포 현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뭐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미치. 어지나 위치가 된단 말이야. 어지나 위치야. 이게 직설법 현재야? 아니잖아. 그럼 공식 저렇게 써놨지만, 여기가 모일 때, 현재 있다라는 단서가 붙는 거야. 그럼 어떤 게더 정확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원리냐면, 자, 가정법 과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주절 동서 시제 일치시켜준다가 더 핵심이야. 시제 일치? 요거 시제 불일치. 잘 봐. 그러면, 봐봐. 여기 봐. 가정법 과거죠? 잘 들어야 돼. 가정법 과거죠? 불지 마. 시제일치? 뭐야? 예와 시제일치 시켜줘야 돼. 그럼 맞아. 이게 더기본중인 원리 아니야. 알겠어? 시제를 일치시켜준다고. 이래야 되는 거야. 시제를. 이게 핵심이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여기가 과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여기 봐, 여기 봐. 요게 이제 심화 형태인데 이거 빨 이거 너희들 놓치면 안 된다. 자, 똑같이 씁니다 아유이시 이 나왔어 아유이시트로 이 바뀌었어 여기는 뭐 시가 나와도 되고 시가 나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꼭 아이가 나와도 없어 자, 플러스 뭐가 나와? 만약에 그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좀 빨라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두가지밖에못 나와 아유이시 이 또는 아이유이시트다 하면은 가정법 과거 아니면 과거 아니면 두 가지 형태 외에는 못 나와 절대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요 다시한번 어, 얘기 안해도 되겠죠 여기 가정폭 과거의 형태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동사 과거형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일 때 워가 나올 수 있고 우드슈드 i g h t plus 완형이 나올 수 있고 됐지 그 다음에 과거 알려면 뭐, 헤드 d p 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시쿠마 플러스 완료형인 헤드 bp 아,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뭘로 가면 직설법으로 가면 자봐 이거는 안 변한다니까 여기 직설법이기 때문에 I'm w o r l d s o l r y 가 아이, 워지, 소리 야,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온다고? 여기.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너희들이 해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일로 변해. 이렇게 변한 거야. 뭐야? 얘는 이렇게 변한 거야. 직선법 뭐? 그치, 우리 봐봐. 같은 시대써줘 되니까. 직선법 과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웃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씨 과거 아니면 무조건 다른 시제, 얘하고 다른 시제지? 앞선 시제 써줍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 과거니까 뭐 나온대? 직설법, 과거 완료가 나온대. 완료.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다? 이두 가지를 통합시키면 결국 기본 원리는 어떤 거냐면 여기 뭐가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일 때는 무조건 무조건 주절동사와 동시제가 되는 거야. 얘하고 같은 시제예요. 얘가 과거야. 그러면 직설법 과거에서 같은 시대야, 같은 시대. 알겠어? 여기서 똑같이 설명했잖아. 그 다음에 다시, 가정법 과거완료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요 뒤절동사보다 앞선 시대 써주는 거야. 그래서 과거완료가나온는 거야. 요거는 앞선 시대 시대가 앞선단 말이야. 알겠어? 과거완료는 그걸, 그걸 뜻하는 거야. 그 의미야. 그래서 아유씨가 정법에서 과거, 과거완료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야 돼. 알겠어? 과거 나왔을 때는 뭐야? 주절등수하고 일치시켜줘. 과관류가 아, 나왔을 때는, 어, 주절등수보다 앞선이 있으면 써줘. 끝! 이게 핵심이야. 이걸 모르고 3년 동안 헤매니까 애들이, 아이씨가 정품 나오면, 아, 머리야. 벌써. 머리부터 짓 뜯어. 기본계정은 이해를 못한 거야. 책에도 설명이 그렇게 안 나와 있구요. 막 이런 식으로. 뭘로 바뀌어? 뭘로 바뀌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아이씨가 정품이 무조건 과관류, 과관류, 두 개일 게 없잖아. 두개 개념이 다르다고 얘는 주절동사와 같은 시 있어 줘 같잖아 현재 현재, 그렇지? 여봐, 얘는 뭐라고 주절동사와 같은 시. 어어 지금 과거래 과거 써도 돼. 알겠어? 그다음에 가족고 과거 아니면 무조건 주절동사보다 앞선 시제. 어에미네현재 과거. 가족 가져고 과거 아니면 뭐야? 무조건 주절동사보다 주절동사 이게 주절이야? 주절동사보다 앞선 시제 과거래.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 말이야. 그럼 여기도 답이 나오잖아요. 봐봐요. 가정법 과학원에, 오, 일치시켜준 거야, 요거하고, 이거, 이거 만약에, 자, 빨간색 파고 빨간색. 만약에 여기가 이랬으면 어떡해? 헤드 비녔어. 헤드 비녔더니, 뭐냐고 빨리 얘기 내가 부자였더라면, 아,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 완료가 나왔죠? 아유, 쉬데 완료가 나왔죠? 완료가 나오면 주절동사, 오, 지금도 앞서 이제써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헤드, 그렇지. 나, 비니. 그치? 이렇게 돼야지, 이게. 예. 얘보다 예. 앞선 시였어. 예. 어? <웃음> 예. 이분 하나 더 적어볼까요? 자, 뭘 해볼까요? 어? 뭘 해볼까요?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어, 이분 써볼게요, 이분. 어, 이렇게 쓸게요. I wish. I wish. I. I have uh, been, uh, have been, are, a r SNU, 지도합니다. 뭐말해주 되나요? SNU는 서울내셔널 유니버스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였다면 좋을 텐데, 바꿔! 바꿔, 바꿔. I'm sorry. 위시 현재니까 현재 바꿔 야지 I am sorry, sorry. 자 뚜지마 그다음 뭐야 나못 써야 돼 중요한 거 결과 앞서 똑같이 나올 거고요. 어 s n u 스티어드러고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서울대 학생이 아니어서 유감이야 여기 봐 이거 뭐니 이거 가족법 과거 완료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아이시담이랑 가족법과 완료 주절동사와 주절동사보다 앞선 시에 써줘. 그래서 뭐야 그렇지, 그렇지, 난.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었던 것이 이유가 이야 알겠어? 시작가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 이제? 야, 과거 알려 놨잖아 알잖아 씨. 과거 알려 놔면 주조동사보다 앞서질 수 있잖아 어? 과거 알려 나면 주조동사보다 앞서질 수 있잖아 그래서 뒷서으로 바꿔서 과거, 과거 알려 났으니까 주조동사가 여기, 여기 왜? M이잖아, 위시. 현재였으니까, 현재 그대로 내려놓으잖아. 이거 나없선이죠 그러니까 뭐야, 과학 었잖아 반대. 긍정이니까 부족. 부족. 그지 이렇게 응. 만들면 된단 말이야. 이게 IUC 가정법이야. 제대로 익혀야 돼. 이걸로 통으로, 주관 형태를 내가 써놨지만, 이걸 통합하면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IUC 다음이든, i u i s 트 다음이든, 시위 i 트 다음이든, 가정법 과학하고 과학하두 뭐 개밖에 안, 안 나온다 그러잖아 과거 나왔을 때는 직설과 때 직설법 바꿀 때 무조건 주제동사의 시제 일치시키면 되고, 알겠지? 현재면 현재, 과거는 과거 일치시키면 되고, 과거에 나왔을 때는 주제동사, 앞선 시제를 써주란 말이야.